안녕하세요, 니나예요 누구예요? 아이언비요. 어 반가워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18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그림 이야기 성경 18부. 한 눈먼 사람이 눈을 떠요. A blind man sees. 자 한번 볼까요? 아유라 이것 좀 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응, 어,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을 보셨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게 된 것은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하고 누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물었어. 어, 그랬구나. 어,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실 일을 무엇인지 보고 깨달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은 보고 있었지. 눈먼 사람이 누굴까? 아, 이 사람이 눈이 멀었대요.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을 감고 있죠? 음. 자, 예수님은 그눈먼 사람에게 다가가 땅에 침을 뱉으셨어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실로암은보냄받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갔어 그리고 그 사람은 씻었단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오 어? 어떻게 되었을까? 응? 어? 눈을 씻었대요. <웃음> 괜찮아. 그 사람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눈을 떴대요. 눈을 떴어. 우와! 눈을 떴죠? 우와! 눈이 떠졌네? 그는 볼수 있었단다. 아유라 볼수 있어요? 엄마처럼 해볼까? 띵. 용 볼수 있었대 이 기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낸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야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음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아, 지도자 몇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단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헉, 아! 그랬구나 그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단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아주 화가 났어. 헉, 화가 났대. 아유라, 화난 거 해보자. 흥! 흥. 헉,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지? 어. 어. 한번 넘겨주세요. 짠. 헉, 그랬구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성전에서 쫓아 냈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이야.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었단다. 그랬구나. 이눈 멀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와, 어? 아유라! 18부가 끝났어요 와, 신난다. 18부 재밌었어요? 어,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19부에서 만날게요. 19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A dead man is raised to life. 헉, 다시 살아난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할게요. 모두들 안녕! 아이리도 하나 둘셋 안녕! 모두들 안녕!